오늘은 주상절리협곡을 걷는 철원의 순당계곡 잔돗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을 걷기 위해 왔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연장 3.6km 폭 2.5km로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협곡과 다채로운 바위로 가득한 순당계곡에서 절벽과 하늘을 따라 걷는 잔도로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하는 철원 한탄강 하늘길입니다. 잔도란 절벽에 구멍을 낸후그 구멍에 받침대를 놓고 받침대 위에 나무판을 깔아 만들어진 길로 험한 절벽에 선반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만든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망 쉼터에서 바라본 잔돗길의 모습으로요 절벽에 따라 설치된 잔도가 아주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잔돗길은요 아래가 흔히 내다보이는 철망 구조로 되어 있지만요 막상 걸어보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버스 시작하자마자 앞뒤이 보일 정도로 저는 멋진 잔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둥글한 아, 순당 스카이 전망대가 지금 또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와. 순당 스카이 전망대인데요 한탄강 위로 둥글하게 원을 그리면 걸어볼 수 있는 구간으로요 걸으면 걸을수록 아주 반탄이 터져 나옵니다 저 절벽에 이렇게 또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스카이 전망대를 지나면요, 첫 번째 다리인 단층교를 지나게 됩니다. 네, 단단한 암석이나 지층이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암석이나 지층이 이동하거나 미끄러져 어긋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를 단층이라고 부른답니다. <목소리> 현재 제가요숨돌기온냐 이시거든요. 네, 두 번째 가진 선돌계는 영월의 선돌처럼 우뚝 서숨 네, 사유를볼수 있거든요 천연한 탄강은 유난히 경사가 네, 좋다고 물의 흐름이 빨라 하천의 실직 지역을 벗꽃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구리서 네, 정말 힘겨왔는데요 예로부터 한탄강 영월의 소리가 가만서 끓는 물소리 같다 하여 구리서라고 불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돌계구멍교에또 도착을 했습니다 돌계구멍은 네, 하천에 암반바닥에 생긴 원통 모양의 깊은 구멍을 말한다고 하네요 자갈이 물과 함께 회전하며 가위로 갈가 내면서 만들어지는데 화강암과 같은 암석으로 된 하천 바닥에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또 좁은 바닥이 그래도 돌 미끄럽네요 러그 다닐 때 상당히 좀미끄러워을 진짜 조심하셔야 하면 큰일 나겠네요 하가암교가 나왔습니다. 하가암교하가암은 음. 네,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슬슬 심해서 생긴 암석이라 고 하네요. 음. 아, 눈이 아주 아찔, 아찔, 아찔하네요, 진짜. 자, 절벽에다요 전부 다 이렇게 와, 새를 박아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특 전류기를 지나면요, 센서, 정말 쉼터가 나옵니다. 이거 쉼터를 지나면요, 계란이 좀 나오거든요. 계란이 불편하거나 짧게 걸어볼 계획이라면요, 센서와 네, 쉼터에서 다시 쓴다 데이트로 특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스탠서 네, 신탄를 지나면요 하늘 근육이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길이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한반도 지역이 같지 않습니까? 네, 기암 절벽과 잔잔히 머무르는 탄탄강 물결이 쪽빛을 닮았다 하기 해서 네, 쪽빛소라고 한답니다 이곳을 2번 네, 호기에 도착했는데요 쪽빛을 지나면 요 2번 호기를 만나게 되는데 탄탄강 시식골프장에 2번 홀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는 것으로 유명한 지점이라 오늘부터 안전을 위해 보호망 구조의 터널로 설치된 2번 홀교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로한탄한 네, 스카이 전망대가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 전망대는요, 강아지로 설치해 놓은 있는데, 지금 이 꼴을 그런는데 통행을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요 동주 한 벽이 아주 끝없이 이어지는 한탄강의 비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잔돗길은요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잔돗길 없었다면요 차로 한탄강에 이 숨겨진 비경을 정말 절대로 볼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잔도길 너무나 멋지다. 아, 이게 또 그거 비상로. 이상 통로를 또 지금 만들어놨네요 엄마 잘 만났다 나. 아, 아빠도 잘 만나고. <웃음> 아 주상절리교를 지나니까요, 또 많은 계단들이 지금 아, 반겨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넓은 바이 쉼터를 지나면요, 이제 울창한 서나무 숲길을 걷습니다. 민출랑 쉼터 왔는데요. 민출랑은 전라도 사투리로요, 깎아지는 절벽을 말한답니다. 자, 이 곰돌 계단이 좀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아, 산이 시작이 되나겁니다 큰일 천원 <웃음> 한타가 주상전립길의 단독길이요 너무너무 아주 멋진 길입니다 드리어 드리니의 게이트에 맵에서 도착을 했습니다.